위에 박물관도 있어요? 아, 거아그 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? 아 그럼 모노레일 두명이요 얼음 두명요 언제 출발해요? 4분 후에요. 그야말로 남자의 자격 뭐라고? <웃음> 남자의 자격 어디가? 어떻게? 왜? 멋있으니까 그, 그, 그, 그래 산타스가? 네. 아 면세가 안돼 널네 또 아내가. 왜? 여전히 오 어. <웃음> 오, 신선지. 뭐, 신천지 행복 historia. 뭐, 도착한다. 그래이세상려봐되때려되네때려봐때야 아니야? 아니야? 어, 이겠지 어, 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아한 번, 지거하나있겠나 미셔도 하고 u 자 y 가 r 올� w i p e 그 ide 되겠네. w cbbkає. freudon ад DE 나 ça s'on va y banget! 12 0 m 아, 저기 천천추태우랑 근초 공항이랑 어. 별승검 아, 별승검 위에서 찍었다? 어, 그런 거 같네. 여기 어.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. 여기 그 안에 먼저 갔다 올까? 그래 그래. 앵간한 거 이렇게 많 찍었네. 그러니까. 아, 근데 어. 맞네. 왜? 이렇게 기대가 높으니까 어. 주변에 뭐 건물이, 그러니까 현대식 아. 건축물이 안 보이잖아. 그렇네. 어. 그럼 <웃음> 그럼 그렇... 그렇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찍으고 하나네. 드라마 세트장이 다 거기서 거긴 이유가 그러니까. 있었구만 <웃음> 건축 양식이 다 비슷해서 왠지 뭔가 여기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어 따로 필요가 없잖아 그렇네 편한번 해봐야겠다 아.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봐도 어. 옛날 느낌이 나 이렇게 이렇게 봐도 옛날 느낌이 확나 여기 봐봐 그렇네 그지 확실히 굳이 CG를 안 써도 되겠네, 근데. 그러게. 어. 어. 어. 되게 현대, 잘 만들어놨는데. 어. 현대식 거주고사 그러니까 와 이렇게 봐도 진짜 딱 옛날 느낌? 어. 응. 그렇네. 추락위험 저것만 떼버리면 되잖아. 어. 떼다가 이제 촬영 끝나고 붙여버리면 되니까. 어. 소화기 이런 거좀 지우고. 이렇게 나가면 아. 이제. 초가지. 민가집대 민가. 어, 민가. Yeah. 저 자리에서 뭐 서가지고 한 그런 장면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인데. <웃음> 어, 요거, 요거, 어. 요거. 어! 아니, 여기 뭔가 많이 본것 같은 느낌인데. <웃음> 근데 옛날, 그러니까 이건 진짜 딱 마을 같은 느낌이고, <웃음> 딱 그게 차이가 나네. 선비촌은 <웃음> 응. 억지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면, 얘는 그냥 구현해 놓은 느낌? 어, 옛날 거 오히려 어. 가짜이기 때문에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선비촌은 진짜 사는 집들을 가져온 거잖아 어. 근데 배열이라든가 이 넓이 폭이라든가 이런 게딱 어. 그거잖아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가져온 느낌 어.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진짜 우리 영화 촬영 세트장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트장이지 아 어, 세트장이니까 어 세트장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기가 진짜 같은 느낌? 어 그렇네 음. 어. 이런 풍경은 진짜 딱 옛날 느낌이잖아. 와. 뭐. 이런, 이런 풍경은. 아, 이런 거? 응. 어. 정말 딱그 현대적인 건축물이 저 위에 있는 저거밖에 없으니까. 응. 음. 어. 정말 딱그렇아 저거만 안 나오게 각잘 잡으면은. 응. 그런 곳. 날씨가 근데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없어, 사람이. 거의 없어. 있구만 아~ 덥다 그러니까 진짜 덥다 뭐 전망대 120m만 걸으면 된다음 전망대 120m 아직 120m 안 왔는데 한 50m 걸었나 그거밖에 안 걸었다고요? 예예 예. 그거밖에 안 걸으셨어요 근데 <웃음> 네, 저거는 확실히 페인트 칠한 거 같네 <웃음> 누가 봐도 이제 페인트 떨어져 떨어진다 그때. 응. 응. 자전거는 용서지수 있어. 아 맞아 용량 너도 뭐란 거야. 난올때차 안에서라도 쭉 찍었. 아,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핸드폰이 어. 과열되가지고. 과열이 돼서 영상 촬영이 안됩니다.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. 네, 핸드폰이 지금 뜨거워서, 너무 뜨거워서 영상 촬영이 안된다고 핸드폰 좀 시키고 <웃음> <웃음> 촬영을 하라고 뜨는데 날씨가 너무 더 없다 보니까 네, 어쩔 수 없이 촬영은 용거마치고 다음, 어차피 우리는다 비슷하거든요. 아까 저 영상이랑. 네, 그래서,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, 행포를 좀킬칠 겸, 네, 하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. 한 가지, 예외. 지금 보시는 거. 이게, 성. 성벽이지? 아, 성벽. 네. 성벽이 있습니다. 아마 여기가, 아까 했던 뭐, 안시성인가 뭔가 위에 음... 있었다는 거. 그 아, 위에 안시성을 뭐, 재현해 놨다고 라 하는데, 이건 거 같아. 이건 거 같네. 어. 그래. 일단, 니 폰도 아까 내 폰이랑 온도 똑같은 거 같은데, 어. 비슷한 것 같은데. 핸드폰 뭐 끄고 끄게 어. 끝. 끌게. 어.